과거에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서 그리고 몽고와 통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 지금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요아 있어요 또? 민리당의 김일동 의원은 예. 지금도 새누리당 그 최고위원 회의에 출마 그 나와가지고 보통 하는 말이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평화공원 조성의 가장 그 결정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예.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으로 만들자. 음.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건 어쩌면 단군께서, 에? 홍익인간, 이런 주장과 맞먹는 주장일 수 있죠. 또, 유엔본부가 이제는 오래 만았다는 있었으니까, 유엔본부는 네. 이런 땅, 네. 이 한반도, 특별히 이 전쟁 일보 직전에 늘 있는 한국 같은 데로 옮겨와야 된다. 아하. 대서양의 시대는 저물고 태평양의 새 시대가 오니까 네. 이제는 한반도가 그렇게 부각이 돼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저기 뭐야 그 유엔 뭐? 본부를 판문점에다가 아, 입점시켜야 아 된다. 그 내가 20년 전부터 네, 주장하잖아. 네, 네. 아 이것도 쇼킹하거든요. 유엔 본부를 우리나라에 가져오자 하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근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맨날 이러야 아무것도 아닌가 지금 싸워. 그런데 네. 유엔 본부를 가져오자. 가져오지 말자. 이렇게 싸우면 괜찮잖아. 음. 왜 유엔 본부를 가 미국이 말이에요. 유엔 분담금 유엔군이 10만 명이야. 네. 유엔 분담금을 매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그다이 돼. 230개 나라 네. 유엔 회원국 190개 네. 나라에 아, 그다이 되는데 네. 아무도 안 내. 일본하고 한국만 유엔 분담금을 내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미국이 유엔군 전체 비용을 100% 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대통령한테 맨날 큰소리치는 거야. 어. 당신 말이야 유엔 분담금을 왜 우리 의회에서 맨날 달라고 그래? 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자존심이 무진장 상하는 거야. 매번 그래요. 어. 그러니까 미국이 최고 고민은 이놈의 유엔 본부를 가져갈 때가 없냐 이거야. 아, 아니 어. 거기서는 그리가 그러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 유엔 분담 유엔을 어. 잘 들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유엔 상임이사국은 유엔 네. 본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 편견을 가지게 되니까? 아, 또 유엔 사무총장 네.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미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한적 있나? 아, 못해요. 유엔 본부가 유엔 사무총장 못하도록 유엔 헌장에 딱 시켜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이 야 우리가 유엔 본부를 처음에 만들었으니 네.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좀 있겠다 했는데 다른 나라가 아무도 안 가져가.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런데 내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 내가 이래.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너희 때문에 우리가 쪼개졌잖아 분단이 네, 네. 됐으니 너희가 가지는 유엔 본부는 한반도로 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전쟁이 안나 아, 일단 오면 은 저도 예전에 황당하게 생각했는데 진짜 딱 거기 생기면 잘 들어요 판문점에 갖다 놓으면 전쟁이 안날것 같아요 어, 안 나지 잘 들어요 네. 그러면 유엔 회원국의 그 산하 기간이 500개야 500개 단체가 서울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엔 분담금을 거두는데 아, 우리나라가 걷게 되는 거니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오. 가난하니까 오. 유엔 분담금 내놔면 미국도 내놔 소련도 내놔 중국도 내놔 다 거둘 수가 있는데 와. 미국은 누구가 유엔 가지고 이렇게 요지를 요 하고 와 있으니까 오. 누구는 누구 알아서 해 인마 이 이래 버리잖아 그렇지만 한반도가 유엔을 딱 가지면 고있으 유엔 분담금 내놔 그러면 안줄 나라가 없어요. 오. 그러면 그 유엔 분담금이 국가 예산보다 많아. 그럼 우리 국방비 안 들어가. 와. 우리 남북통일재원으로 쓰겠다 이거야. 와. 뭘 누가 시비를 걸어. 와. 야, 맞아 맞아. 이거. 오. 오. 아니 그런데 유엔 본부가 와 있으면 우리가 전쟁이 나냐고. 안 나지. 와. 근데 우리 이 사람들 뭐 하든지 맨날 미국이 뭐 유엔의 주인이야. 우리 같은 분단국을 만든 미국이 책임지고 유엔을 우리나라 갖다 놔가지고 유엔본부를 한국으로 갖다 놔야 전쟁이 오. 안 나는 거야. 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야. 야. 오, 대단한.